편차 구하고요. 세번째 편차의 제곱에 별랑의 객수로 나눠줘요. 그렇지. 근사는 어떻게 됐지 이게 그거예요. 별랑. 그럼 여기다가 한번 이쯤에다가 일단 놓고 한번 풀어볼래? 네 평균은 일단 a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7 플러스 a 플러스 4 뭘까 음. 2a 3a 4a 음. 4. 4a분의 총 4는 평균 a에 평균 a 3자는 음. 아 그러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2 a 플러스 b 이건 50이라 했으니까 86 넘어가면 마이너스 86 50은 6 3 마이너스 36 a 플러스 b 대입하면 18에다 12를 곱해요 그러면 18 12 18에 16 1 3 8 1 6 1 1 216 마이너스 216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216에서 36을 빼요. 그러면 0 1, 1, 2, 3, 8, 180. 네, 맞았어요. 10, A는 13. 왜? 총 23이어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음. 최빈값 10이 한개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? 근데, 음. 그러면 어떤 건 13이고 어떤 건 10일 거 아니에요? 그러면 A가 음. B보다 크다 으니까 A가 13, B는 10. 그렇지. 이거를 네가 찾은 애내드 지금 그래서 물어보라고. 답은 3번. 네.